안녕하세요 쏘언니예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게살 크림 크로켓이에요 기름 냄새 풀풀 풍기며 오늘 요리 시작해볼게요 먼저 게살 300g을 잘게 찢고 다져주세요 양파 하나도 채썰어서 잘게 다져주시고요 무현버터 40g 하나, 무현버터 120g 하나 준비하시고요. 팬에 불을 켜주시고 버터 40g을 먼저 넣어서 녹일게요. 버터가 다 녹으면 다진 양파를 넣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제 잘게 다져둔 게살을 넣어서 같이 볶다가 소금 조금 후추 톡톡톡 뿌려서 잘 섞고 덜어주세요 새로운 팬에 열을 올리고 무염버터 120g을 넣어서 녹여주고 중력분 밀가루 100g을 나누어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넣으면 뭉쳐져요 소금과 후추 톡톡톡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양파게살 볶아둔 걸 넣어서 휘리릭 잘 섞어주세요. 이제 그릇에 덜고 식혀주세요. 저는 선풍기로 1시간 식히고 냉동실에 1시간 넣어줬어요. 전 뜨거운 걸 냉장고 냉동실에 넣지 않아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서 어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식히면서 맛을 많이 봤는데 스프맛이 나요. 튀김가루, 빵가루, 계란 3개를 풀어서 준비해주세요. 튀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고 빵가루를 입혀주세요. 무한 반복해주시고요. 열이 오른 기름에 빠뜨려 주세요 예쁘게 잘 튀겨 주시고 색이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면 건져 주세요 소리 들리시죠? 완전 바삭하게 잘 튀겨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크림이 안 보이는 걸까요? 만난 ASMR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바삭하고 고소하고 느끼해지려고 하니 맥주랑 먹은 꿀맛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